어머 한태인이야. 한태인도 어 오, 너무 잘했어요. 정위로 올라가세요. 올라가세 올라가세요. 올라가 아리 지금 배달 중입니다. 니다 포토 타임입니다. 점있습니다 <웃음> <전 피의> <웃음> 진짜 잘했어요. <웃음> 어 외침 안으셨어요 이 e 이 아 질문을 해주세요. <웃음> 아, 네. 참멋 멋쩍지 않습니까? 네, <웃음> <언제> <웃음> 아 그러게 안주머안안주머도 멋있는데. <웃음> 아, 그, 그 어. 네. 오늘 <웃음> 오늘은 단체 사진 찍어주세요. 단체 사진. 네. 네 청연아님 네, 네. 모셔서 찍어주셔야될것 같아요. 저희와 같이. 아, 질문 또 하세요. 뭐 궁금하신 음. 거. PD는 언제 하시나요? 아 맞죠? 아 콘서트 네. 5월 안에 할것 같은데 5월이요? 4월 중에 할것 같아요 4월 중에요? 3월 5월 정규 앨범도 그 안에 나와야 할수 있겠죠 네, 앨범 나오고 나서? 네 그리고 하고도 해야 될기 많아요 이제 아 근데 네. 아, 진짜 이제 할것 같아요 몇 킬로 빼셨어요? 몇킬 제가 보기에 한 13킬로 빠진 것 같습니다 아, <웃음> 너무 잘하셨어요. 오, 아, 오, 네. 아, 아니요. 아 오늘 에, 부모님 식사하고 그 다음에 나좀에 환영하고 약속해서 어제는 네, 네, 네, 네. 잘 주무셨어요? 네, 시간잤무셨어요 주무신 것 원래 평소에 근데 콘서트 해도 3, 4시간 딱 이렇게 잘해요. 긴장하는 네. 게 있어서 어쩔 수 없고 네. 익숙해져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안 나면 어쩌나 이 생각도 하고 그냥 집중해서 했어요. 안 보여요, 까매요. 그쵸? 네, 까매요. 그쵸? 네, 까매요. 빨리 사진 찍고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아, 아, 아. 네, 빨리 사진 찍고 보내드립시다. 빨리 쓰시죠? 네. 빨리 쓰시죠? 네. 빨리 쓰시죠. 네.